네트워크 안되겠네 죄송합니다 마, 네트워크가 좋지 아가 자꾸 끊기네 마, 은혜 사투리입니까? 응? 마, 은혜 김씨고일사사투입니다 은혜 김씨입니다 어.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사 김태현이다 아 맛있다 네, 아, 그러니까, 음. 생방되고 있는 어, 네, 니다 <웃음> 자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네트워크상. 네트워크가 너무 아, 끊기네요 죄송합니다 이 방이 좀 그래요 이방 아. 근데 이 방밖에 없어 가 네트워크 뭐 한마디 네트워크 한마디 해주세요 야 멋지냐 90만 전화해 90만원에 90만 네트워크로 잔치고 네네안녕하요제집 잡으려고요 뭐뭐 열흘 휴 너무 날아 너무 날아오고 그게 궁금한데 왜왜 다행이다. 몰라 그냥 자기 할 마음 든 것이 그냥 싫어. 몰라. 합니다 지민이 죄송해?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지이는 이제 일 <웃음> 일죄송이죠. 이왜 죄송해는지 저기 카메라에 적으얘기아가 <웃음> 별명 쳤어요. 박재민이라고. 주맨 자, 맨 아, <그렇게 됐어. 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, <웃음> 근데 말이 안 돼. 그러나 저 주연만. 근데 죄송들다했 <웃음> 근데 진짜 말하다가 스태픈들이 약간 그 감정에 높아져서 <웃음> 아, 그 <약간 웃음> 말을 못 이어나가는 듯한 느낌으로다가 약간 아니야, 끝 차례 올려? 아니 근데 그그 아니. 그 감정에 북받칠 타이밍 아니었던데 <웃음> 아니 그 이야기하는 거여, 그가지고 받칠을 들어준다고 하 아니 형, 뭘 합시다 뭐, 이거 아, 요거 잘 풀어줘야지, 이게 그렇죠 북받었던 아, 아, 거잖아, 그치? 야, 이승야, 댄죠? 이거 다그 마음 안다 제 마음이 맞지 않게 된다고 하던데 요 바꿔리고 <웃음> <웃음> 정말 문퍽이로다 붙어있죠 <웃음> <이거로 돌아, 웃음> <야. 웃음> 음그 그만 먹어야겠어 <웃음> 우리 이제 유엔 <UN> 얘기죠 <웃음> 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되 거냐면 이자초지점 궁금하신 사람들 많자 비행기 다 떴어요 네 내놨어요 1시시나죠 내면 아, 아니야 아니래요9시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. 50분 아0시 내려서 바로 헤매 그래서 막 이제 돌아가지고 뭐 호텔 와서 헤매고 유엔 10시... 딱 가니까 열두 시였지 저 아, 0시에내뱉나밤1시출서 이동하고 하는 거 해서 이제 한 12시 1 2시1시5분에출발